그리고 자 어, 박스 모델 하면서 레이아웃도 같이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보면은 블럭은 혼자 사이즈를 다 차지 하잖아요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저 주황색으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한 줄을 네네 그래서 다음 녀석이 올 때가 없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얘를 사이즈를 가지고 자 100픽셀로 할게요 그럼 얘가 100픽셀이죠 네. 근데 오른쪽에 마진을 다 먹고 있어요 혼자 네 그래서 얘가 못 올라와요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해도 못 올라오죠 네네. 네. 이게 이제 혼자 마진을 다 먹고 있어서 인데요 이제 레이아웃을 정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플로트에요 플로트 네. 플로트 레프트 하면은 얘는 지금 오른에 마진이 사라졌죠 네 근데 얘는 아직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얘도 다시 플로트 를 해주면은 하나 둘 하고 정렬됐죠 왼쪽으로 네네 네. 이렇게 그거, 레이, 네. 네. 레이아웃을 정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거 있잖아요 플롯레프트다한 다음에 닫아주는 애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네 일단 그거는 끝에... 뒤에 설명을 해드릴 어. 거고요 아, 자 플롯레프트에서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왼쪽에 있고 얘는 라이트 있죠 네. 왼쪽,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수 있는데 원래 플롯트가 이런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은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익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그런 하이 브라우저들까지 다 호환을 해주는 유일한 애가 플로트였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플로트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애가 원래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로트를 사용을 하면은 부모가 자식의 사이즈를 못 알아봐요 지금 바디가 음. 높이가 0이죠? 네 네, 자식의 사이즈를 못 알아봐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트는 무슨 용도였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뭔가 그 리스트나 테이블 사용 아 그건 아니에요 헐. 뭔가 떼붙이는 느낌인데 옮기거나 아니면 말고 우리 커버사진을 추가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엔터 치면 안되지 엔터 치면 습관적으로 엔터를 쳤어 네자르 이게 이제 글을 썼을 때 일반적인 상태고요 원래 이미지를 왼쪽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쪽에서부터 텍스트가 시작하는걸로 네. 그런 레이아웃을 짜기 위한 요소였어요 음. 그래서 얘는 레이아웃보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정렬하는 용도였죠? 뭐 기사같은거에서? 그렇죠 아니면. 기사에서 네.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부터 네. 글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거를 그래서... 쓸때가 주로 플롯이에요 음. 그런거를 위한 속성이었어요 신문같은거 만들기 편하게 하려고 웹상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워드처럼 표현하기 음 위한 거였죠 음음. 근데 이제 버그도 없고 하이브라우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플로트를 사용하게 을된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얘가 부모를 못 알아본다 그랬죠 네자 P에다가 CSS 써볼게요 P를 선택하고 중괄안에다 float, left 이렇게 하나의 CSS죠 DIV는 지울게요 아니다 DIV로 감싸줘야겠다 이렇게 자 DIV 안에 P 태그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T 태그는 float, left로 해놨어요 사이즈도 지정해 볼게요. 아까처럼 100px로 자 정렬이 잘 됐죠? 네 음. 정렬이 잘 됐는데 d r b 를 보면은 역시나 높이값이 없어요 음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있죠 <웃음> 아 슬퍼 <웃음> 부모 엘리먼트가 자식 엘리먼트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를 사용했을때 플로트를 클리어 해줘야되는데요 음그 클리어를 해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클리어보스 맞나? 자 giv에다가 오버플로우 벗어난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한 속성이고요 오버플로우를 hidden 가려버리겠다 화면 지금 사이즈가 생겼죠? 14픽셀로 높이가 네. 14픽셀 이렇게 자식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대신 이거의 단점은 만약에 포지션 포지션 아, 만약에 이 DIV 영역 밖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안 보여지겠죠 영역 밖의 걸 가려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바보, 방법은 클리어 픽스가 있어요 네.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디아이브에다가 클래스로 클리어픽스라는 속성을 줘요 그럼 이게 뭐냐 어... 없네 자 클리어픽스 하고 애프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음, 음. 요 애프터라는 것은 가상 요소예요 이따가 제가 브라우저로 보여드릴텐데 엘리먼트 가상 엘리먼트가 하나 생길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블록이면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컨텐츠는 얘가 가상 요소이기 때문에 공백이라는 컨텐츠 자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입력을 안해주면 표시가 안돼요. 음. 가상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엘리먼트를 이렇게 놔둬도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음. 공백이란 게 있는 건데 저 가상 요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백이라도 넣어줘야 돼 이렇게 가상계좌 막 그런 그 같아 그 그래, 다음에 클리어 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플로트를 클리어 해주기 위한 속성이에요 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 부모가 자식 사이즈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그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엘리먼트가 생겼어요 이게 가상 요소구요 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속성이 있어요 음 이제 다른 엘리먼트랑 다르게 이런 속성이 없죠 유저의 엔젠트 스타일시트 이게 브라우저에 있는 기본적인 CSS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없어요.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넣어줘야 되고요. 컨텐츠를 해제하면 사라져요. 음. 네, 사라져 버렸죠 지금. 음. 네, 공백조차 없는 엘리먼트인 거예요. 또못 알아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클리어해주는 게 없어졌으니까 부모가 사이즈를 못 알아봐요. 음. 근데 이 애프터의 단점은 i8 부터... i7이구나 I7부터만 가능해요. 음. i7 부터만 가능해요 i8 까지 8 까지 저도 요즘 i9 부터만 하다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 8 부터 이걸 사용할 수있고요 음. 그래서 하이 브라우저를 해야된다면 아무래도 제약이 좀 생기겠죠 x 스에서는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부터 돌아가는 거라서요. 6, 5, 6, 8 5, 6, 7은, 아아. 네, 5, 6, 7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클리어, 아니 플롯 레이아웃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레이아웃 중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레이아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두개 오른쪽에 하나 네, 네. 이런 레이어 마, 많이 보셨죠 네 이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순서를 보여줄게요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2번에다가 플로트 라이트를 줬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 순서가 레프트에요. 레프트로 볼게요. 지금 레프트 1번이고요 네? 얘가 레프트 2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라이트 1번이 되는건데요. 음. 레프트는 레프트끼리 정렬이 돼요. 음. 그러니까 레프트이 플로트 속성이 특징이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레프트는 레프트끼리 정렬이 되니까 요 빨간색 다음에 원래 요 자리에 노란색이 와야겠죠. 근데 네.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딱 아, 기사 같다, 기사. 얘는 라이트, 혼자 라이트인데 딱히 방해받는 게 없죠. 음. 혼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3, 3번, 옐로우가 아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서 이런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흠.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레이아웃이에요. 웹사이트에 있어서. 네. 자, 헤더. 헤더 하면 딱 생각날 거예요. 상단 부분이겠죠? 네. 메인. 이거는 컨텐츠 부분이에요. 콘텐츠라고 저는 썼었거든요? 메인 아니고? 클래스로요? 콘텐츠 아니 그 메인 자리 그... 헤더처럼 메인 있잖아요 지금 네 어? 아닌가? 콘텐츠라무 c 성은요어요 얘는 더이상 이용하면 안되는 n t e n t 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 자학원 안좋아하는 이유가 그런거예요 사기당한 기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좀 싸가지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학원의 수준이 정말 낮아요 대부분 땡땡컴 보고있나? <웃음> 자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으로 와서 메인에서 보면 아니 메인 컨텐츠 안에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레이아웃이 왼쪽에 그냥?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컨텐츠가 아. 있죠 네,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웹사이트요 네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오른쪽 얘는 지금 오른쪽이죠? 음. 오른쪽에 네. 메뉴가 있고 이렇게 컨텐츠가 같이 있는 형태를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음. 블로그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메뉴는 a s i d 가 있어요 음,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아이랑 s랑 영타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aside가 있구요 aside는 영역이에요 side라는 영역이구요 그 안에 이제 메뉴를 쓰는 거라서 aside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섹션 실질적인 컨텐츠 영역 아니, 컨텐츠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사이트 정보를 기입해놓는 부터 네, 부터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일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정렬이 안되고 그냥 일자로 보여지죠? 네. 자, 하나씩 색을 입혀 볼게요. 높이는 5 0픽셀로 주고 백그라운드는 레드로 가자. 네. 그리고 메인 메인은 컨텐츠 감싸는 영역이니까 일단 아니다. 헤딩이라도 넣어주죠. 불쌍하다. 헤딩 20px 이렇게 넣어주고 백그라운드는 블루로 가자. 자, 요 메인 안에 a s i d 얘가 플 l o a t l 로 갈게요. 그리고 위드스는 200px로 가고요.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할까요? 옐로우. 그리고 메인 안에. 얘는 플로트 라이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위더스를 1000픽셀로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하죠. 그리고 어사이 d 랑 얘네는 각각 높이 값을 줄게요. 한. 네. 해다가 50이니까 50픽셀 주죠, 뭐. 마지막으로부터. 얘는 높이 50픽셀. 백그라운드는 회색으로 할게요. 네, 회색으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 난리가 났죠. 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제가 몇분 전에 설명해드렸는데 왜 난리가 났을까요? 어... 패딩... 패딩... 아... 뭐지? 어? 어째서 글로... 답변이 없는 거죠? <웃음> 그... 그게 없어요. 클리어. 텍스. 그렇죠. 클리어를 안 해줬죠? 네. 클리어를 안 해주면 저렇게 레이어시 난장판이 나요. 네. 자, 이거 보기 힘드니까 퍼센트를 해줄게요. 5%라고. 80 80%라고. 예 o I'm going to clear the pixel. So, I'm g o i 이 g 이 o lay out 이 h e l a y 이게 t I'm going to lay out t 이 e l 그래서, 플로트는 이런 데 사용을 할수 있구요.